저 안에 보이는 도로가 대전 톨게이트입니다. 대전 아이씨, 응? 저기 어, 한 땡겨 볼까요? 저가 여기 그러니까 대전 톨게이트 들어서면서 바로 바, 음, 바라보이는 산이 개적산이고, 여러분들 대전 톨게이트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여기여 여기 뒷산, 여기가 개적산. 손일바라보고있어요 응? 어디 저기 글씨도 차보이나 볼까요? 오 됐다 좋은데 여기 <웃음> 대전 터러지트오땡이니까 대박이에요 응? 자 이렇게 바로 보고 진심이 응? 내려 내려가려고 하는 중입니다.